어. <목소리> 미스터트롯2 진혜선과 박서진이, 송가인, 김수창과 함께 화요일은 밤이 좋아에 출격합니다. 5월 9일 방송되는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 67회는 알고보니 혼수상태 가요제 특집으로 꾸며진 가운데 진해성 박서진, 김수찬이 뉴미스트로세븐과 두 팀으로 나뉘어 알고보니 혼수상태의 곡으로 노래 대결을 펼칩니다. 무엇보다 이날 진에게는 알고보니 혼수상태가 신곡을 선물하겠다고 전했는데요. 과연 알고보니 혼수상태의 맞춤 신곡을 차지할 영광의 진은 누가 될지 화요일은 밤이 좋아 본방송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23 알고보니 혼수상태 가요제 들이 왔다. 히트곡의 주인공. 진짜 니다 저희가 화밤 역사상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뭘까? 뭘까? 뭐예요? 어느 분이 가슴에 와닿게 그 주인공이 되셔서. <웃음> 알고 보니 온 상태의 신곡을 선물로 드립니다. 살리실 수 있는지 그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저희 곡마다 이제 주인공이 있잖아요. 한번더한번더 즐겨라 즐겨라 즐겨라 즐겨라 와, 어. 다시 봄날이 오면 서울에 가서 한번더한번더 뛰어보자. 알고 보니 혼수 상태 가요제. 마음 즐겨라. 들어가야 되겠는데 오늘. 놀러야지 이거 뭐야? <웃음> 그렇다면 그렇다면 잠깐만요. 어. <웃음> 너무 잘해. <웃음> 진짜 고다 진짜 <멋있다> 오늘. <웃음> 열심히 하는 거야. 하트에 불은 안 들어왔습니다. 돌아온다 약속했는데 아. 봄날이 오면 이 곡을 이렇게 마음으로 남을 수 있는 무대로 만들어서 줘 너무 큰 감사드립니다. 누굽니까? 영광의 진을 공개합니다.